Take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길이 젖어있는게 보이시죠? 너무 예쁜 하늘 이날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다행히 아침에는 멎어 있었고요저 멀리 비구름 사이로 비치 내리는게 보이시죠? 와 너무 멋졌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내촌 휴게소입니다 이날은 알라인치 라이더스 카페 회원 7명이 와인딩을 타려고 모였어요 한 30분쯤 커피 마시고 조금 얘기 나누다가 출발! 제가 친 번개로 모여서 출발하는 거니까 제가 로드도 맡았습니다 비가 올수 있다는 일기에도 장마기간이었는데 어, 비가 안오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렸죠 역시 나는 날씨 운이 좋아 막 그랬는데 조금 달리니까 뭔가 물방울같은게 자꾸 느껴지는거예요 카메라 렌즈에 물기가 느껴지시죠 안개 속에 달리는 기분이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게 안개가 더 이상 아니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대로 계속 갈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 급히 가길에 차를 했죠. 발을 가지고 비옷으로 갈아입으시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미 좀 젖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내달렸습니다. 아 시원하더라구요. 진짜 좀 비가 많이 온 편이었는데 이미 젖은데? 뭐 재밌었어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흠뻑쇼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속을 달리다 보면 약간 낭만이 느껴지기도 이고게이 계곡에 접어들었는데 렇에 이렇게, 이렇이렇이들어오니게이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 우리 또뭐할수 없죠? 아, 천천히 달립니다 이에서 보면 진짜 넘어질까봐 천천히 가는구나 어 맞아요 <웃음> 아, 그렇게 <그럼> 저왜 나왔어? 철부질들이라고 했지? 철없는 녀석들 비 오는 날 오도바이 타는 철없는 녀석들 빗방울 내친거 보이시죠? 빗길에서는 안전하게 천천히 달리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빗길 코너에서 좀더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인으로 타는 방법입니다. 아이트를 비교적 덜 기울이고 몸의 체중을 이동해서 타는 방법이죠. 백운 대구, 계곡을 지나고 도마치제를 넘었어요. 사실 도마치제 와인딩타로 오는건데 바닥이 젖어있어서 아, 좀 아쉬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도마치제를 한번 넘었다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도마치제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목소리> 카메라 안에 속도 작혔네요. 영상으로는 빨라 보이죠? 재밌는 거에요 그렇게 도마치계를 넘어서 방 쪽으로 복귀를 하려고 왔는데 와.. 다익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 너무 막힌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 날이 갠거예요 이건 이대로 갈수 없지. 응. 그래서 다시 도 마치러 왔습니다. 바닥이 다 말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날 하려고 했던 도마치죠 땡땡이 와인딩을 이 시작했죠. 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탠딩으로도 와인딩이 가능한 정도의 속도예요 제가 와인딩 탄다 그러면 뭐 엄청 빨리 달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배운 대로 공도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거에 70%만 안전하게 타는 게 최우선. 물론 무릎은 굽죠. 그냥 저 재미로 가는 겁니다. 발라인치로 무릎이 긁어지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꼭 뭐, 바이크를 많이 기울여야 무릎이 긁히는건 아니니까요. 바이크를 최대한 덜 기울이면서 몸의 체중을 이동시켜서 타는 것이 린팀이죠. 그래서 더안전한거고요 린인을 빠르게 달리기 위한 기술이라고들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린인은 같은 속도로 달리면 바이크가 린위드보다 또는 린아웃보다 훨씬 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코너에서 안감이더하지는그러한코너링 기술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와인딩 타고, 복귀했습니다. 고귀하는시간에는 하늘도 너무 예쁘고옥날에 있는 타고, 옥지에 있는 타고, 옥지약발는많고 거죠. 고 송라이더 안녕 송라이더 기쁘 보내고요 왜 녹음 들어가나? 아니 오늘 3 5 0도라인딩 더. 비 오는 날 바이크 타는 게 사실 싫지 않아요 다만 비치다 거리하는 게좀 귀찮죠 저도 옷뭐 빨아야 되죠 바이크 세차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재밌게 바이크 타고 자이 복지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완전 타러 갈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